아 되게 아까 공부 많이 하시고 네. 되게 약간 진중한 스타일로 투자하시는 것같은데불라방이네요딱보니 <웃음> 아니 많이 네, 다른데? 그래서 <웃음>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블로토스의 콩콩입니다 어 여러분들과 좀 공감대를 같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오늘 게스트분을 한번 섭외를 해봤습니다 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차트 들어올리는 여자, 섭빈아 TV로 이제 방송을 한지 23일인데, 이거? 차트는 들어올리긴 커녕 지금 하락장에 물려있는 상태가 돼서, 어. 그냥 매일 뉴스 보고, 소식 읽으려고 하고, 이것저것 사이트 찾아보고, 심지어는 유료 이런 정보만 어, 가입까지. 예전감. 네. 본격적으로 <웃음> 네. 이제 돈을 네네. 넣은 거는? 2, 3월쯤? 아, 그때쯤? 그래서 사실 그때쯤은 뭐, 알트코인들이 아 뭐, 한 2, 300% 알, 그쵸, 뭐 펌핑도 그쵸. 하고. 네, 많이 올랐어요. 네, 저도 다양하게 넣고 이렇게 했었어요. 니플이 600원대일 때, 그쯤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니플을 사셨었어요? 그때 600원대. 음. 샀다가 이제 약간 행보한니 행보를 하길래 아이 시간에 그냥 다른 알트코인 들가 같이 루타기를 들어가야겠다 해서 결론은 이제 좋은 수익을 얻기는 했지만 지나고 보니뭐 리플이 2천 원대로 올라가 있길래 사실 마음 고생하고 잠못 자면서 보기보다 그쵸, 그쵸. 그래도 그렇다. 다른 어떤 좀 초보분들이랑 네. 다르게 준비 기간이 상당히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공부하는 그런 시기가 네 남들은 뭐 억대로 벌기도 하고 저와는 다른 세상이긴 한데 <웃음> <웃음> 어. 왜 자꾸 좀 우울해지는 것 같아 요 잠깐 <웃음> 텐션 좀 올려볼까요? 네. 텐션 아, 좀 올려보고 네, 사실 저만 네. 물려있는 거 아니라고 네. 생각을 하고 아, 그쵸, 그쵸. 다른 또투자 방법이 있을까 해서 조금 코인이나 블록체인 쪽으로 공부를 조금 더 음. 지금 그냥 더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긍정적인 마인드로 네. 어 그러면 은 이제 3월 달부터 시작하셨다고 했었는데 어, 뭐뭐뭐 들어갔는지 대충 뭐 기억하시나요? 근데 일단 메이저코인은 60% 이상을 두고 있었고요 그거는 음. 다 비트코인이었고 나머지를 이제 알트로 돌리자 해서 마로나 샌드박스 너무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웃음> 해서 아, 기억이 뭐, 잘... 어, 뭐 왔다 갔다 하면 기억 안나요 네, 초반에 그렇게 <웃음> 어, 뭐 메이저는 비트코인으로만 가지고 계시다가 알트 네. 자발트 위주로 짤깐짤깐씩네네네 네, 네. 깔짝깔짝 네. 네 그렇게 하고 계시다가 뭔가 한방 크게 터진 거뭐 있었어요? 크게 터졌던 거 이거는 사실 올해 얘기는 아니고 17년도 이제 12월에 네. 하락장 오기 전에 그때 리플 리프... 샀었는데 50만원 가지고 네. 이제 넣어서 한 일주일 정도 제가 까먹고 있었어요 잊어버리고 있다가 다시 업비트에 들어갔는데 800만원이 된 거예요 어, 5 0만원이 800만원 네, 그래서... 아 그때 4천원까지 갔을 때 그때인가, 그때인가 봐요 그래서 보자마자 바로 매도를 했는데 매도하자마자 30분만에 계속 내려가더니 그게 이제 폭락장의 시작이었어요 알트코인에서는 이제 적절하게 수익 나시다가 네 뭔가 이제 아 이제 기회가 됐다 네. 해가지고 풀베팅을 해가지고 지금 상황이 오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 포트폴리오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게 최근에 들어가신 건데 네. 이게 언제 들어간 <웃음> 거야? 어, 언제, 언제 들어간 거야 이게? 어 일단은 확실히 기억나는 건 이더리움은 500만 원 고점일 때고요 네. 리플도 2050원일 때 고점일 때 들어갔어요 아 되게 아까 공부 많이 하시고 네. 되게 약간 진중한 스타일로 투자하시는 것 같은데 불나방이네요. <웃음> 아니 많이 그, 다른데? 그래서 네. 방송 보시는 분들도 네. 어, 일단은 막뭐 뉴스 얘기하고 막 이것저것 추세 얘기하고 하면 오 어, 되게 뭐 네. 아시는 것도 많고 똑똑하신 것 같다 네. 하시다가 거래 탑 내용 보여드리는데 보고 되게. 비웃는 분들도 많으셨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작년 12월부터 공부를 꾸준히 하셨어 그리고 네. 아 여기에 충분히 같이 투자할 만하다 네, 그래서 네, 이제 네. 시장의 미래를 보고 두달 동안 그렇죠. 공부를 해그리고 네. 이제 양복이 딱 나와 네. 그때 확신이 들어가지고 딱 들어가시는구나 네 왜냐면 전 지금도 이게 고점이라 아, 저점이라 생각합니다 아 그러세요? 언젠가는 리플도 소송을 이길 거고요 어, 아, 아, 네. 네. 네. 그쵸. 이더리움도 이더리움도 이더리움몰링이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더리움 네트워크 기반으로 해서 뭐 CBDC라든지 요번에 CBDC에서 이더리움 네트워크쓸수 있다는 뉴스가 오늘 나왔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런 것들 추후에 이제 비트코인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이제 이더리움을 행복해로 <웃음> <웃음> 저는 솔직히 이제 뭐더 내려가도 상관 없거든요 어차피 시드를 지금 모으고 있고 내려갔을 때 조금 더부어드려서좀 네. 매수 평균가를 좀 낮추고 개수 체제로 들어갈 거라서 그렇죠, 그렇죠. 어, 저는 솔직히 궁금한 게 있긴 네. 해요 네. 솔직히 이제 물렸기 때문에 빼기는 힘들잖아요 제가 그렇죠 이제 뭐 반등이 나올까 말까 막 이런 시점이라서 네. 지금 하면 손절이라고 하기도 약간 애매해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만약에 90% 간다 이제 또아 그때 그때라도 팔았어야 됐는데 라고 될수 있어 괜찮습니다 아 괜찮아요? 네 버텨야 어, 네. 됩니다 그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 상황 돼가지고 그냥 막 되게 속상해하기만 하고 뭔가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아 어쩌지 어쩌지 하다가 마지막에 반등할 때 팔거든요 대부분 오, 네. 근데 그게 네. 그게 아니고 뭔가 계획이 좀 있고 장기적으로 보시는 거라고 하면 은 솔직히 네. 그 방법도 나쁜 투자 방법은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코스트 해버리징이라고 하는 방식이 있어요 적금식으로 붙는 건데 솔직히 코스트 해버리징이라고 하는 거는 시작 구간은 중요하지 않아요 네. 왜냐면 낮았을 때부터 올라갈 때도 적금을 하게 되는 거 올랐을 때 내려가는 거랑 어차피 평가가는 중간 정도에 맞춰지거든요. 저는 그때 시작과 중요하게 생각해서 넣은 겁니다. 최대한 긍정적으로 이제 네. 뭔가 바꿔서 이제 해석을 하려는 네. 어, 그런 스타일이십니다. 약간 행복 전도사 같은 스타일인데. 어, 네. 이게 그 스트레스가 차다 차다 차다 이제 터지면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한데. 어, 아마 제 방송 네. 보시면 아마 아시겠죠. 옆에 네. 니퍼도 놔두고 있고. 아, 그래. 네. 니퍼 가지고 뭐 하세요? 그냥 이렇게 가끔. <웃음> 네. 네. 어쨌든. 어. 계획은 있으시다 계획은 있으셔가지고 그런 건데 하나 아쉬운 거는 좀 뭐라 그래야 될까 그때 그때 타이밍 자체가 좀안 좋았던 오,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솔직히 매매라는 게 타이밍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간도 하나의 중요한 요소인데 내가 샀던 거를 기다리는 거랑 음. 그리고 만약에 사야 될 거를 되게 좋은 타이밍에 사야 되는 그거에 대한 기다림도 있어야 되는데 네. 다른 거는 다 공부가 잘 되신 것 같아요 경험도 좀 있으신 것 같은데 네. 약간 그런 시간적인 부분이 약간 부족하신 게 아닐까 그렇죠 네. 그래서 얘네도 만약에 좋은 애기도 했고 솔직히 이게 고점인지는 아무도 몰랐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결과적으로 결과론적인 거긴 한데 타이밍 같은 게좀안 좋았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미 음. 많이 올랐어가지고 눈이 여기로 가서 산것 네. 같아요 그래서 투자에 대한 어떤 약간 마인드적인 거? 그런 단련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멘탈적인 거 음. 올라가는 거가 더 올라가 봤자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 아, 떨어질 네. 가능성이 훨씬 높아 떨어지고 있는 것에서는 더 떨어질 것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보다는 그리고 튀어 오를 가능성이 훨씬 높거든 네. 이건 마지나다 보면 은 겪어요 아,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웃음> 돌파 쑤시다가 바로 반등 나오거든 그렇죠 그쵸 렇 네, 그래서 저도 <웃음> 다겪어본 거예요 이게 딜레마가 있어요 평단이 안 좋으면 은 이게 악순환이 된다니까 네. 평단이 고점이었을 때 떨어졌다가 고점까지 회복하는 그 시점이 오게 되면 은 상당히 이 안도감도 들면서 이 그동안에 시달렸던 안 좋았던 시간 자체가 트라우마로 남게 돼요 그래서 아 이거 빨리 벗어나야겠다 라고 팔아버리면 뚫고 올라가죠 뚫고 올라가는데 네. 지금 이 퍼센테이지가 다시 음. 어, 회복이 된다는 거는 네. 지금 여기서 엄청난 상승을 해서 회복이 된 거잖아요 어, 그러면 그때부터는 다시 또 내려갈 확률이 약간의 조정이라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차트 같은 어... 경우에는 차트의 고점은 이전에 만들어졌었던 고점은 차트의 기본적인 타겟이 되거든요 네. 목표 가격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이전 고점에서 저항받는 케이스도 상당히 많이 나오겠지만 뚫고 가게 되면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의 가격을 또 형성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2017년도 고점을 넘어서는 네. 그 시점이랑 똑같은 거예요 아, 지금 상황도. 그럼 오늘 네,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채널 홍보 한번. 저는 이제 계속 공부를 할 거기 때문에 어, 저를 응원해주시는 분들은 꼭제 채널에 한번 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 채널은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 방송을 하면서 뉴스라든지 시향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트레이딩을잘 못하니까 네, 지금. 네. 오, 채널 이름이 뭐죠? 차트 들어올리는 여자예 차트 ]입니다. 들어올리는, 이렇게 들어올리는 거죠? 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